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 마실 음료수는 당몽주스와 크랜베리주스를 마실건데요 크랜베리는 1816년 매사추세츠주 데니스에서 최초로 상업용 목적으로 크랜베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산물 중 2위도 꼽힌다고 하네요 1930년 마커스 어번, 엠리자베스 리 존, 메이크피스 세명의 크랜베리 농가들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뭉친 것이 시작이라고 하네요. 오늘날 오션스플레이에는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크랜베리를 생산하는 700여명 이상의 농가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2,200여명의 직원과 20개에 달하는 시설을 갖춘 글로벌 회사로 성장 했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적인 가족 경영 방식을 고수하며 우수한 품질을 유지해온 덕분에 오션 스프레이는 전세계 크랜베리 상품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크랜베리가 활용된 약 1천여 개의 상품을 9 0여 개국에 걸쳐 판매하게 되었답니다. 원샷맨도 여러 나라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샷에 보겠습니다. 자! 오호 정말 맛있었던 조합인 것 같아요 오늘 맛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었어요 정말 달달하면서 고급진 맛이었습니다 정말 단맛이 심하지 않았고 적당한 단맛이 입안을 맴돌아서 정말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척